y a h 적어도 불교는 믿음의 종교만이 아니고, 내가 부처를 이뤄야 되겠다는 그런 원을 세우고, 바로 성불이 최상의 목표이기 때문에, 꿈속에서라도 부처님을 봤다라고 하면, 금조 제한 물물살이라, 이른 아침에 눈을 뜨고부터는, 바로, 보살로 다가가야 된다. 바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보살로, 우리가 친척과 이웃들에게 보살로, 또, 아는 사람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까지라도 보살로 가득가득 해놔야 된다. 화음경에서도 다 단계가 있어. 어? 열 가지 바른 믿음, 또 믿음이 있다 면은 좋은 생각에 머물고 십주 또 머물렀다 하면은 행, 행해야 돼. 실천해야 돼. 바로 불교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죠요 그리고 십의약 우리가 공교을 지은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게 휴양하는 십의약 그리고 십지에서 그러면 오십 육가제 해가지고 등각, 노각을이었을때 바로 부처를 기른다. 그래서 금세에는 보살로 살겠습니다. 보살로 거듭거듭 태어나겠습니다. 하는 그런 보람을 세우고 여러분들 정말 보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살도실체 방법이 나는 집에서 배워갖고 온 것이 역지사지 상대 입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 가장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일까 알아서 하나하나 해주는 것도 없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서 그것도 항상 해주는 게무엇일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상대가 좋아할, 좋아하는 좋아게 뭔가 상대가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항상 거기에 응해서 해주는 게 바로 는다리입니다 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난 내가 정말 직원 운명 속에서 내가 태어나 가지고 금성서 정화 현직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원주라는 소임을 보기 시작해서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 너무 힘들지만은 내가 딱 나의 삶, 나의 불교 어렸을 때내그 생각을 나의 삶은 나한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의 불교나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금생에는 보살로 거듭거듭 살겠습니다. 흔한 원을 세웠거든요. 그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오, 너무 불교를 깊이 공부하다 보면은 아주 정말 십기와 십바람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도시 바람이라고 할 때야 기쁘죠. 받아서 받는 사람 기쁘고 주는 사람 기쁘고 주는 기쁨이 더 많다고. 그러면은 어디에 식지, 한이지, 기쁨, 기 뿌리자에 한이지에 오르게 된다. 이거 바람에 연상첨만발광지 제사도 지내야 되고, 언니가 빨리빨리 내가 말을 했어. 나한테 그냥 여의있게 그냥 제사는 안 지내더라도 법문은주세요만 천천히 하는데, <웃음> 여러분들은 제사 때문에 와 있거든. 내가 보면은, 정말, 법문도 어? 그냥 두 번째고, 우리 조상 그저 그냥 잘 모시는 게 첫째인 것 같아. 송가사저기도 그 그런 그 부분이 너무 실망을 해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교상들을 모셔 놓고 그냥 제사 지내고 그것만 주를 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요새는 계속 경전을 1시간 반 동안 일고 9시 반에서 11시까지 하도 책을, 신도들이 안 보니까, 그 좋은 책들이 많은데도 안 보니까, 그냥 어거지로라도 다, 앉아있자 으면다 지금 앉아있고 있거든. 그래야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 바람이고 식지를 다 얘기 못하니까 그냥 이제 대충 읽하고왜 보살이 되었느냐. 원간장에처철주아니 멀리 창밖을 바라보니 곳곳마다 주인이 있더라. 여러분들 다 주인이야. 지금 뭐 여기 네? 어디든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잊어보지 않고 살아야 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두려하게보지만 나는 내가 주인이에내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당당하게 내가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대개인들이, 뭐, 응? 잘 배웠고, 못 배웠고, 그걸 떠나고, 또 믿고, 그걸 떠나서 내가 주인이다가 주인.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가 주인이다. 나는 우주의 주인이요, 대한민국의 주인이요, 군산, 시의 주인이요, 동국사의 주인이다.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오는 신들들한테도 신도들한테, 이렇게 잘 많이 할 거고 잔도 좋은 잔도 양보해 줄 거고 그래서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런 생각을 항상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립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살면 어? 항상 즐겁게 살아가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래 이제 음? 가장 술래초염염념일이라 보면 불끝으로 오는데 염념일 생각생각은 하나이더라 바로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는데 일령으로 해야지 위령 위령 일용. 위령이 일용. 되지 않으면 안돼 우리 조계종에서 신도들한테 수행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니까 내 포기원장을 내선방 수자들이 만들어서 어떻게 참선을 글로 만드느냐 가나선이라는 책자를 만드는 것이 그 많은 세인들한테 관심이 있어 가지고 베스트셀러로 올라가기도 했거든 마찬가지로 참선 수행 삼성도 하도 일으로가 돼야지, 나는 안 돼. 어? 경을 보는 것도, 응? 어? 일렴으로. 기도하는 것도 일렴으로.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하면서, 뭐, 응? 장보다는 찾거나 사가모니 붙인 작가 하면, 일렴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고성연불 시청공덕이라고, 연불을, 소리를 높여서 해라. 별나른 사람들은, 아, 벌써 뭐, 그냥, 착하고 얌전해가지고, 안 하는데, 지도도량을 많이 다녔거든, 내가. 경상도 쪽에 가면은, 그냥 뭐, 남의 보리암만 가도 그냥, 얼마나, 지도들이 소리 높여서, 그냥, 전세원보다 찾고, 저쪽 오도산 본궁도 내가 자주 다녔어. 나는 딱, 뭔 일이 있으면 내가 딱 가서, 7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내가 딱, 일일게 아,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하며 살아왔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일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분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성취가 되고 안 되는 것은 아내 탓이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각기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사가 돌아 가셨는데 나를 위해서 어? 회인사에방장스이한테 경을 한번 읽어 달라고 해라 꿈에 나타나서 자, 정성스럽게 짠도 다택밀하고 해가지고 이국 가서 경을 읽어 달라고 하니까 경을 읽는데 손님 왔다고 시자가 차를 들고 오니까 말로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손으로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다시 저녁에 꿈에 경을 잘 읽어 줬는데 두 글자가 더 들어갔다. 다시 가서 읽가달라게 해다가 경을 그 읽는데도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데, 마음이 벌써 신자한테 이렇게 내쳐버리니까 필요없다. 아니 을자 쓰리 글자 필요없어. 그게 두 글자가 더 들어가 보는 거야. 어? 그래 다시 가서 스님한테 우리 거사가 정말 읽어줬는데두 글자가 더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문을 딱 잠궈놓고 시자도 못 들어가고 병을 읽어서 응? 천도를 잘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 그와 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어? 여기 와서 휴대폰 켜놓고 딴짓하고 휴대폰 문자 왔나 뭐 됐나 목장이 여기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되겠어 딱 모든 걸 차단하고 일념으로 어? 소리높여 염불하라는 얘기는 내 염불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지 다른 사람의 염불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은저 사람은 째진 소리하고 있네 뭐든 다 그리 마음이 가버리니까 일념이 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책임 있지 여기 에주지스님한테 책임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한테 책임 있는 게 아니고 일념으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취가 안 되는 거요. 예 그러니까 일념으로 항상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어,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의 삶, 나의 불교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그 생각을 했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임대 스님 말씀이 스처 작주. 어, 다른 숫자 붙였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가 지은 작자, 주인 숫자, 주인이다. 허난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입처 계지라 서, 설립자 고처자 서 있는 그곳에 바로 거짓되지 않고 참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 금생에는 전생에 복을 못채갖고 이렇게 일만 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보니까 딱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딱그니 그 어린 나이에, 스무살 어린 나이에 나의 삶, 나의 불교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한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하서 살아왔고 나의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데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사는 게 깨달을 수 있나 깨달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서 어지 뛰지 않고 진실 쪽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틀가 지제 10년 만에 딱 상자를 주게 됐는데, 밑에 글자를 그참 글자를 넣어서 예, 찬 글자, 예? 그, 예, 영진이, 오진이, 혜진이, 복지, 다참 글자를 넣어서 이런 걸지르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참된 삶이 바로 깨달음 길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적어도 보살이 속이지 않는 세 가지 삶을 살아야 된다 불보살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불보살을 속이지 않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거요 여러분들 안 되지 에? 생활 따로 불교 따로 어? 아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딱 마음에 담어서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 생각해 보면은 그게 잘안 되지 그래서 어?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불보사를 맨날 속이고 살아 여러분들 두 번째 일체 중생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일체 중생은 모든 사람뿐 아니라 축생들까지 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일체 중생이거든. 육도 중생이니까. 그런데 가족관계 속에서도, 친구간에도 속고 속이고, 알면서도 속아주고, 모르는 사이에도 속아주고 하는 삶을 살아가. 어떤 삶입니까?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부처님을 떳떳하게 바라보면서 상대와 대화를 하면서도 눈을 마주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삶 정말 속이지 않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만 은 자기 자신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잘사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로 불교는 수행을 종결로하겠으니까 여러분들이 힘 따라서 연구라든지 경험이든지 뭘로 하든지 일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 나는 76년도에 금산사 재무소임을 잠깐 내려놓았을 때해인사 선방에 가는데 소임보다 가니까 얼마나 망상이 피어졌는지 이렇게 그냥 있을 때는 그렇지 않만가만 앉아있으면 은 그냥 그때부터 망상이 계속 떠오르나 아 이게 도대체 생각이 다 이렇게 떠오르거든 그래서 내가 해암종정 스님이 그 윤화봤는데 윤화스님 한테 찾아가서 제가 너무너무 망상이 떠오르는데 어떻게야 이 망상을 어? 누를 수 있습니까 했더니 망상을 신경쓰지만 화두를 깍 붙잡는데 신경을 써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화두를 붙잡고 있었어 어? 어제까지 해서 용맹경진 7월 초하루날부터 7월 7일까지 용맹경진 하거든요. 용맹경진 하는데 소인보다 간 주제에 가서 졸고 있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안 졸라고 얼마나 얘는데 나중에 어떤 선배 스님이 그래요 그냥 졸아도 괜찮 어떤 졸면 장군 죽비로 어깨를 때리거든요 어깨를 때리니까 나중에 맞아 보니까 시원해좋아 그래서 이제 졸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일주일에 잘 보냈듯이 여러분들 도 그런 용맹정지 그런 것들은 못하겠지만 잠깐잠깐이라도 집에서 기도하고 절에 와 기도해도 다른 일에 신경쓰지 말고 내일에 일념으로 하는 그런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 제 여러분들이 예, 지금 말씀 드린 것들은 여러분들의 예, 삶 바로 내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두 이제 영가에게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천지불능장구전전 강차, 조생, 천지, 가 하늘과 땅도 등이 장구하지 못하거나 하물며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생명체가 어찌 장구하다고 할수 있겠느냐 처음 여러분들은 그런 걸잘못 느꼈지만 정말 무상한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출가할 때 무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상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이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처님 삶이기 때문에 부처님 되라고 출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세요. 정말 저는 더 무상을 요번에 많이 느꼈어요. 우리 금나사 조제 스님이 나보다 더 아주, 깐깐하시고, 나는 좀, 나를 표현하면 아주 큰 정자나무 밑에 풀잎같이 연약하거든. 아, 그래서 나하고 여섯 뭐살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어른 스님을 보내고 할건 생각도 안해어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 그래서 딱 하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무너져가지고, 6월 15일 날, 갔을 때는 정신이 말짱이데그 다음날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지금 오셔서 이제 돌아가셨거든. 그런 걸그 옆에서 바로 지켜보면서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러듯이 여러분들 또, 아, 여러분들 거울을 한번 보시면은, 어? 20대 때 얼굴하고 지금 많이 달라질 거야. 나는 어려서도 딱 그 생각을 했어. 내가 60이 되면 아주 꼴머리 우습게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81살 됐는데 그래도 그냥 에? 아주 형편없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 내가, 내가 그러듯이 내가 그 그대로 멈춰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시시각각으로 흐르고 있고 지금도 우리 체내에서는 늙어가는 노화가 자꾸 에? 피가 흐르고 있고 또 생각도 마찬가지 생각도 멈춰 있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 항상 우리가 어, 하늘과 땅도 등이 장구하지 못하하물며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생명체가 어찌 장구하다고 할수 있겠느냐 아? 그래서 천지불능장교대 항차소송이 천지가 아니고 아? 당장 당당불수 음양자라야 당당하게 음과 양을 따르지 않는 자라야 업겁다생에 자세한 몸을 납선다 그러니까 바로 결국에는 깨달아야 바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이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영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가신 분들 바로 이렇게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셨고 또 우리도 언젠가는 갈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고 내가 어 포교원장 2001년부터 도 2007년도까지 5년동안 하면서 조계사 관음제일법회를 5년동안 내가 다 했어. 한두번 정도 빠지고 내가 다 했거든요. 그런데 평일날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거든. 내가 만들어낸 내용이 있어. 적어도 우리 불자라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나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여보게 자리 어 갔다 또올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가만히 방치해놔 나를 서울대 한 번도 안 데리고 가서 아, 내가 아파 죽겠는데 삼성병원에 한 번도 안 데리고 가 엄마 가지 말라고 그래 맨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내가 많이 했어 적어도 죽음이란 공포는 전생을 어깨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지만은 응? 금성에는 불교를 만나 가지고 더더군다나 군산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곳이 군산이라고 우리가 근데 이렇게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인과를 알고. 이해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불교를 잘 만난 거야. 불교를 알면 어? 행복에 살아간다. 내가 어? 내 방에 오신 분들 차한잔 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내 파트리가 있어. 그러듯이요. 그 마찬가지로 적어도 여러분들 불교를 알고 살면은 행복해요. 어? 왜? 인과를 생각하니까 인과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렇게 저거를 이제 평행선으로 놓는다면은 오른손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착한 일을 많이 한 거고 왼쪽으로 올라가면 나쁜 일을 많이 했다 사람이기 때문에 중생이기 때문에 잘못도 하고 잘하는 일을할 거예요. 그래 그러지만은 오른쪽이 많이 올라가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살아가는 삶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과에서 어디서 어? 인과를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받는 거거든 순위한 보금생해지고금생에 받는 게 수없이 많죠 여러분들 나타나고 다 있어 어? 보다 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금금 달려하고 사치해 사치 허영에 들뜨지 않고 항상 이렇게 살아가면 가정이 윤택해지고 더 좋은 삶을이 살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거하나더 해서 주면 건강해서 좋고 다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검증해지고 검증해 받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생에 지은 것 금생에 받고 수없이 많이 들었을거야 금생에 지은 것 다음생에 받는다 오다체가 그래서 그걸 하면 욕지 전생산생 금생 신자시오 욕지 내생산생 금생 작자시다 이 얘기가 있거든 그래. 그래서 오다체가 이해가 안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내가 잘못을 안했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생각한다면아 해결점이 안 나오지 그래 전생에 내가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오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딱 하니 바꿔버리면 마음 편안해지고 어? 누가 친한 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 했는데 갖다 쓰고는. 자기 할짓다 하면서 안 줘. 별짓 다 해도 아무리 뭐 해도 안 줘. 그러면은, 아, 그래. 전생에 내가 너한테 진 빚이니까 이걸 갚아야지. 그 적어도, 남말 상대를 원망하지 않는 생각만 갖고 살아도 행복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원망하지 않고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두가 내 탓이로 있다 하듯이 뭐 내가 지고 어? 내가 받는 것인데 전생에 내가 다을 힘들게 했고 다들 전생에 내가 돈을 그래서 중국의 사왕스님이라는 스님이 딱 관을 해보니까 어? 남은 것을 전생에 훔쳤어 아, 이걸 어떻게 하지? 항상 방송 밑에다가, 예, 혼만큼 돈을 놓아뒀는데, 딱 어느 날 저녁에 칼을 들고 딱 들어와서, 도덕, 도독, 도덕놈이 들어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칼 내려놓고 제말좀 들어, 잘 오셨습니다. 내가 전쟁에 당신한테 갖다 쓴게 있어가지고, 그단음에갚으려 하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서 이제나 저전에 오러 왔다 보다. 그 내리면서, 아, 전쟁비사를 합계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 했대. <웃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면 남편도 다른 자식도 다른 사람이야. 나 위에. 원망하지 않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도 행복해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를 알면 즐겁게 산다. 네, 그래서 2014년도 사자상어가 알지 자 조건적 자, 항상상 자 즐거울 악자지역상락조건주를 알면 항상 즐겁게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바꾸라고 내가 얘기를. 니이 아, 예, 하거든요. 마음을 낮주고 마음을 바꾸면 즐겁게 살아갑니다 나도 딱하게 죽을 생기, 죽, 죽, 죽는 병이 들었어. 어디 북을 북을 숨을 맥히게 하는 병이 들어와서 그, 말도 못하게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고 그랬다.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화두를 내가 뭘로 해, 잡았냐. 내가 지금까지 50년동안 다니면서 49개 법문하면서 불의생사를 좀얘기했는데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가면 오고 오면 가는 것이다. 에? 그렇게 하면서 제주도까지 어디까지 다니면서 49개 법문하고 다녔는데 내가 딱 가게 되니까 법무생사가 근본 문자 없을 문자 본래 생사가 없는 것인데 되게. 딱, 마음을 내려놔버리니까 이렇게 살아가지고 오늘 여기 왔어. 어? 그러듯이, 여러분들도 항상 생과사가 둘이 아닌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가면 오고, 오면 가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어. 내가 죽으면 어떡해요? 적어도, 전쟁에는 업을 지어서, 금생에 고생고생하면서 살아왔지만은, 불교를 알고, 인과를 알고, 인연의 서영원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했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죠. 어? 또 삶에 대한 집착도, 마뭐 내가 더 살아야, 돼. 나는 어쩌구 없는 스님들을 내가 많이 보고 있어. 스님이 스님 얘기하면 안되지만, 나한테 계속 전화로 120살까지 같이 살자고. 어? 나는 오늘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어떻게 나를 졸라 되는지 말도 못해. 지금 어떤 스님도 또 89까지 있는 자기가 살겠다고 하던 지금 전화를 안 받아버려, 지금. 뭔 일이 있어. 그러듯이 우리 나이가 되면은 간 사람들도 많고, 어? 또 이렇게 가지 않았다, 한다면, 못을병든 사람도 많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딱, 집착을 딱 버려버리면 되는 거요 여러분들도, 가장 고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어, 좀 이따 사고서 오나 하게 되면, 이제 사고서는 할필요 없지만, 재산진 해야 되니까. 중생을 건지겠다, 법례를 건지, 법문 듣고, 불떨어지겠다, 라고. 어느 이유 중에 하나가, 중생을 왜 많이... 중생이 고통받으니까 중생을... 번뇌는 집착 때문에 오는 거야 생각만 내려버리면 리다 번뇌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번뇌 가지고 번뇌 망상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딱 기도 시간에는 휴대폰도 껴놓고 전화도 받지 말고 내가 이시간은딱 기도한다 지금 여기 내가 대전에서 어떤 노부사님 면장까지 지냈던 거사님하고 두 네일까지 사는데 방은 좁고, 기도를 따로따로 하니까, 예, 저쪽 구석으로 가서, 이쪽 구석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예, 그 전에. 그분들 다 돌아가셨거든. 그러듯이, 말, 바로 불교는 수행의 종교니까, 여기 저에만 오는 날, 기도 하는 날만이 아니고, 내가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날마다 잠깐, 5분이라도 내가 어떤 그전에 젊었을 때 어떤 스님들 너무 너무 신도들이 정진을 하는 공부를 안 하니까 5분만이라도 앉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과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함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당불수 음양자라야 억겁다생에 자제한 몸을 놔둔다 자제한 몸을 자유자재할수 있는 몸을 놔둔다 그것은 바로 누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자몽중 두둑을 어젯밤 어? 아까 얘기한 대로 영가에게 내가 하는 말을 다시 한다고 하면은 어? 과거지사 봉중시오 과거는 에 꿈쩍같이 흘러갔어 미래지사 여계시다 미래도 마찬가지로 꿈쩍같은 삶을 살 것이다 금일영가 하처거 금일영 그 가시어 어느 곳에 머무를 것이냐 어느 극락세계에 가보면 은다 극락세계를 가도록 발언하지만 극락세계 가면 할 일이 없어져요 왜? 체상의 즐거움만 누리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지만 달, 다른 사람도 어? 극락세계 갔다 온 사람이 그러는데 어? 돌뿌리같이채이는게 딱. 금문과와 그 칠보도 필요가 없어 먹지 않아도 항상 살아가고 응, 좋은 향기 속에 살아가니까 응, 항상 최상의 즐거움을 드리는 세계가 극락 세계니까 극락 세계에도 복진타락의 복이 당하면 다시 인간으로 오는데 얼마만에 오냐 사십구제 지냐고 어, 딱 어느 이년 있는 부모 몸을 빌려서 태어날 때까지가 1년이었어서 1년 만에 온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있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돈으로 살고 있으니까 자신있게 딱 1년 만에 다시 온다 그런 생각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제사가 복병이 제사 지내야 되니까 어? 제사 지낼 걸 준비를 하고 어? 내가 항상 어? 올해는 올해 사자상의가 뭐냐 오직일자 방심자 어? 의심청정 청정해야 이 코로나도 안걸리고 청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청정은 어? 신청정국토 청정하듯이 마음이 청정하면은 나라도 청정하고 코로나0 2천명 세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지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항상 규정을 잘 지키고 여기에 그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에? 세상에서 2년 만나서 이 동국사가 아주 큰 역할을 해가지고, 아마 우리 전라북도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곳이 군산이당 했는데, 동국사에서 나갔던 스님이 관흥사를 만들었고, 동국사에서 나갔던 스님이 성불사를 만들고, 다 그렇게 해서 많이 저렇게 형성되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서 나이 드신 보살님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스님이 선불사 만들 어떤 스님이 관음사 만들었는가. 그래서 그렇게 다저금 나가지고 따로따로 사니까 그 사찰마다 역할을 다 하니까 잘살 거고. 우리 여기 제한 스님은 저쪽에 대암사 주지할 때 내가 만났고 부안이 내가 고향인데. 이 제한스님도 부하니 고향이 있고 어디서, 어디서 태어났는가 나 물어보지도 않네 <웃음> 근데 제암사를 우리가 절이 얼마 안되니까 초등학교 다니면서 제암사로 소풍을 너무 많이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암사를 자주 가는데 어느 때 가니까 아,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그냥 뭐 절을 많이 끄하게 다 보수를 하고, 새로 짓고, 또, 사천왕전을 지어서 사천왕상을, 에? 만들고, 사천왕 복장이 얼마나 큰데, 거기다가 전부, 에? 차를, 중국에서 가져온 차를, 전부 거기다 다 넣었대. 왜 그러냐? 다음, 에? 그 차는 오래될수록 값어치어 나가는 차거든 몇 세대가 흘러가가지고 밤에 거기 열어보면은 고이차라고 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크게 에? 돈이 될수 있는 그런 차야 그런 것들도 해놓고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차를 운영을 하고 또 아마 연수원장할 때 가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잘 연수원장 잘 마치고 어쨌든 이제 이 년이 돼서 동국사로 왔습니다. 근데 동국사 와서 여기 근방에다 절체리지는 않을 거예요. 동국사에서 네. 매듭비를 살지는 모르지. 왜 그러냐면 공차는 4년이 한2기니까 4년 살기 8년 8년 정도는 살것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님 따라 사는게 아니고 종국사해 열심히 다니면서 스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려요 함께 할수 있는 일들은 지금 벌써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해도 다 알고 있지만 아, 각 생활을 다 해놓고 그래서 내가, 응? 나도 생려 생활을 60년을 했어. 19살에 데려와가지고, 8반살이니까 계산이 뭐6 0년이겠지 전국에 다니면서 불쌍. 나는 내 이름 보도면서 나무 이런데가죠 빼줘. 그래 생리 백년이고사오천년이다 사람은 백년을 못 살아도 천년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 천년의 흔적을 절대로 여러분들 어디다 남길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박정 씨라고 하는 불자 가수가 있거든. 옛날에, 그 저쪽에, 아주 어려운 저래 가서, 저쪽 부산에 아주, 143억 빚을 지고 어떤 거사가 사줬는데 그 거사가 부도나 버려서 응, 그 값들 못 오고 은행 빚을 절여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포기원장 때인데 신도들이 한 30명이 와가지고 주일심으로 같이 와가지고 스님, 응, 총원장 스님은 너무너무 공책, 공적인 일이 많이 있어서 보더니까 스님이 종단에서 대표로 한 분이 와서 어? 보, 보표를 해주면 은 마음의 문을 열겠다 신도들이 이청명이 와요 어? 그 부산 진구구청을 샀는데 어? 앉는 자리가 이청명 깍차 근데 그 전에 젊은 스님이 부도나기 전에 자기가 살겠다고 아주 뭐 신방을 나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딱두어놔서 그분이 구속되어 버리니까 아? 그 스님이 도망가버렸어 도망가면서 그냥 가는거에요 응? 불사 묵으면 해놓은 것도 다가져가버렸어신도들 주머니에 여지를 않아 2천명이 앉아서 지금도 TV 사시 그 불공 같은 거검사할때 많이 나와 먼저 한다고 얘기하면 좀 안되겠지만 아? 응?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내가 그 전에는 내가 6, 22년 전에 에, 우리 내가 모임이 있는데 한갑된 스님들이 여섯 분이나 돼가지고 그냥 고생스럽게 우리가 어디 다른 데 그냥 여행하지 말고 유럽을 가자 해서 유럽을 처음 갔거든요. 다음 나라 다니는데 자, 뭐 버스만, 그 버스가 그냥 이 경계선이 이렇게 뭐하나 찾아가지고 거기서 확인만 하면 딱 보내고 보내고 너무너무 지루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도 많이 보기에는 하지만 너무너무 지루한데 어떤 스님이 응? CD를 하나 갖고 와서 딱 틀어주는데 천년바위라는 노래를 틀어주는데 이게 천년바위가 아 노래가 아니고 이게 지리구나 생각해서 우리가 열심히 배웠어 그게 바로 생리 백년 여사후 천년하고 딱 맞는 거야 어? 그래서 어? 광야 저편에 먼동이 뛰면 철새처럼 떠난다 세상 어딘가 마음 줄곳을십시되어 찾으리라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부질 넘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살고 보니, 이제는 아무것도 그리워하지 말라. 세월이 오가는 길목에 서서 천년 바위 되리라. 그래서 적어도 천 년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어디다 남겨야 저래다 남겨야 되다. 천년 고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래다 남겨야 된다. 해가지고 삼천불을 했는데, 지금도 이제 만불을또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가 끌려다니면서 거기를 부산으로 다녀가지고, 작년, 재작년까지 다녔는데,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백중 때못 오게 돼가지고, 이제 안 가고 있고, 나는 이제 그만 가야 되겠고, 그래서 143억을 5년 만에 다 갚았어. 그래갖고, 왜 그러냐. 봉사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스님이 너무너무 조계사 도전을 받던 스님들 너무너무 염불 잘하고 대참이라 기가 막히게 하는 스님이고 그 스님은 휴대폰도 갖고 다니질 않아 너무 바쁘니까 신도들이 알아서 다니니 호란대로 말하고든그래서 143억을 갚았거든 그래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걸 다 털어가지고 군청으로 빌딩을 올려라. 이제 그렇게 해놓고 와버렸어. 그러듯이 여기도 보면 여러분들 천년의 흔적을 남기게 많을 거예요. 지금 뭐, 통화도 해야 되고, 군사도 해야 되니까, 적어도 어렵고,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들, 또 이렇게, 그, 소기업들, 중소기업 다 지금 정말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우리가 천년의 흔적을 남기는 역할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제한스님같이 이렇게 깔끔하고 좋은 스님 별로 없어 어? 여러분들 스님 잘 만났다 이 시대에 그렇게 생각하고 제한스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 또 아주 계함사에서도 깔끔하게 해 놓고 딱 나와가지고 연수원에 있다가 어? 아, 이렇게 오늘인연이돼서 동국사에 왔어 그런데 동국사 한번 와보려고 했더니 자연스럽게 오늘 또 법회 해달라 해서 에, 나는 아, 이번 수요일날 은적사 왔다가 동국사 들리려고 했거든 그랬더니 와달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과 함께 그냥 와서 참배만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결가너 금생에는 항상 원을 세우기를 내가 원을 그렇게 세우고 금생에 보살로 보사도 살겠습니다. 보살토를 실천하겠습니다. 보살로 거듭거듭 태어나겠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나는 강력히 내가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 나는 입을 것이 많아서 너무 지금도 입을 것이 많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안 가져가야 돼. 사람들. 스님들도 다기다라서 먹을 것이 냉장고에서 너무너무 많이 주어있어가고 버리는 습이 없어가지고 약간 변질된 것도 난다 벌고 예? 그리고 갖고 있는 돈도 다 너무 많아가지고 다 줘버렸어 예? 주제한테 다 주고 우리 상자들한테 다 줘버리고 안 죽는다고 주었는데 이제 안 죽고 이렇게 사니까 또 예? 걱정이 되긴 하지만은 하나도 안 걱정 안 나이가 드니까 누가 나보고 뭐, 돈 달라는 사람도 없고, 법도 달라는 사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다 그냥, 달탈 타르고 다 이제 그냥, 번호를 살고 있는데, 내가 제일 걱정되는 게, 어른 생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지한 생님이그렇게전화를보고 스님 전화부터 어른이에요, 나는 어른으로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띠끔하더라 어떻게 해야 어른이니까. 나 어른으로 안 살아왔거든. 난 신나고 재미있게, 그냥 즐겁게 살아왔는데, 아, 결국에 이렇게 어른 스님이 세월이 가니까 이렇게 가셨고, 내가 또 이제 갈 차례가 되다 보니까 어른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동국사, 그전에도 내가 자주 와왔지만, 새롭게 싹싹 달라진 모습들을 내가 느낄 수가 있고 좋은 스님 만났을 때 좋은 일 많이 하면서 또 스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서 여러분도 함께 잘해서 동국사가 영원히 빛나는 동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